재빈이 지금 맛있게 마시고 있습니다, 아, 그래. 맛있나요? 아, 특하네요 그리고 저희 이제 뒤 세트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건물 하나가 지금 세워지고 있어요. 정말 엠카 분들 너무 신기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어디죠? 우와, 됐어 됐어. 어떻게 했어? 난 누구죠? 이거 왜 이러놓을 수있겠 삶의 체험, 삶의 직, 직업? 체험, 직업, 삶의... 뭐야? 삶의 체험, 직업, 현장? 현장, 직업... 뭐죠? 삶의 현장, 체험. 직업, 삶의... 체험, 삶의 직업, 현장. 맞아? 체험, 삶의 직업, 현장. 근데 그 말이 안 되잖아. 체험! 체험, 삶의 현장. 직업 없어? 직업 직업체험 삶의 현장. 직업체험 삶의 현장. 직업체험 삶의 현장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곳은 지금 어, 여러분들이 저희 무대를 보고 이제 과도하게 심쿵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라이프가드로 변신을 해서 무대를 준비하고 있어요. 네. 짜잔! 이게 바로 반지예요. 반지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이러시작거든요 여보세요? 좋는데 이제 그걸 잘 보이게 하기로 제가 새끼손가락과 아빠 손가락을 꼈습니다. 날 보고 싶다는 부름을 받고, 더비의 부름을 받고 이제 아, 오케이! 내가 그러면 당장 너에게로 갈게! 라는 부름부고 전화를 끊고 벨트를 메고 이제 시릴라이드 탑승을 시작하는 느낌입니다. 이렇게 큼한 표정을 짓고 이렇게 하고 <웃음> 가거든요. <할> <웃음> 멤버들도 굉장히 만족스러울 것 같아요. 저희 첫 표정을 본다면 제 스타트를 잘끝어야지 탄옥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한번 해보려고요. 하나 정해준 게 없어요. 제가 코멘트를 줬거든요. 브레이크 댄스를 치면서. 그러니까 근데 물만난 고기처럼. <웃음> 저들이 재밌어하는 거 보고 <웃음> 저는 행복합니다. <웃음> 네, 정말 저 그걸로 알람을 설정해놨는지는 미지수지만 그걸로 꼭 하고 아, 항상 일어날 때마다 내 목소리 들으면서. 네, 그 샬란한 발자국 소리를 들어야 돼. 분주하게 움직이는 거 밥도 챙겨 먹고. 저희는 아무래도 지갑 정지에 추천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제 무대 올라가면 또 이제 에너지가 넘쳐요. 깜짝 놀랐다. 이제 무대 기대하셔도 좋고 또 이제 첫방이니까 첫방이것 같아요. 왜 봐? 왜보고아 이거 <웃음> 아 이거 밥을 표현하는 게 너무 웃겨 진짜 청지안 먹어요. 너무 마치 제가 정글에서 라이티어 무반주 했을 때가 생각이 나는데 편단한 <웃음> 스텝.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와 저희가 이제 컴백 무대를 왔습니다 에이. 지금 무대를 보면 너무 이쁘거든요 네, 이 이쁜 걸 같이 볼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들이 없네 속상하네 빨리 만나요 입니다. <웃음> <웃음> 넘어질 뻔했는데 영웅님 뒤에 잡아줬어요. 끝. 전방이 어? 끝났습니다. 야, 이제 로방수에서 시얼라이드를 볼수 있으니까요. 어? 많이 봐주세요. 어? 재밌겠습니다 <웃음> <웃음> 어, 어비. 왜 있어요. 나 보러 온 거예요? 지금 다 끝. 저방 지금 25분인데. 쳤습니다 45분에 있 거의 유비한 편 찍었어요. 안 되면 말씀해 주세요 너무 덥습니다. 역시 음악방송 하는 데 더비가 없어서 음, 조용해요 비비스이러 제이크, 이크제이을 제이크, 제이크, 제이크, 제이크, 제이크, 제이크, 제이크, 제이크, 제이크, 제이크, 첫 방을 끝났어 재밌었고, 세트도 너무 예쁘고 진짜 예뻤어요첫 방. 알1 3일의 금요일 진짜 어렸을 때 봤었는데 진짜 아, 무섭더라요 그거 마지막에 그거저 아, 또... 있어요. 떨리네. 이제부터 음식 좀 주무시는 거 아닌가? 빨리 집겨야 되는데.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제가 녹음할 때 밤에 혼자 추가 녹음하고 있었는데 녹음하는데 자꾸 무슨 소리 같은 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상한 소리. 그래서 뭐지 이거? 뭐 들리지 않았어요? 다시 들어보니까 녹음 안 돼있고 또 녹음했는데 또 같은 파트에 이상한 소리가 저꾸툭 튀게 높은 하이톤의 소리가 들려서 이상하다고 그랬더니 이제 녹음 기사님이 이번 앨범 잘 되겠네 그러셨거든요. 그때가 그때 예전이었어요. 리빌 때인가? 스틸러 때가 그랬었어요. 끝이제 친구한테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제 친구가 원래 지금 기가 약한 편이에요. 그래서 가위를 자주 놀린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귀신을 본 적이 있냐고 물어봤어요. 네, 제 자기가 본 적이 있다는 거예요. 두번 정도 봤대요. 근데 너무 디테일하게 저한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어떤 귀신이냐면 자는데 또가위 놀린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 영화배우의 귀신을 봤다고 합니다.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아무튼 되게 무서웠습니다 저도 듣고 나서 아, 그렇구나. 했어요. 사실 저는 규을을못않습니다어 방금 못푼 거였는데, 그렇게 들리셨나요? 그럴 수 있죠. 그 세계는 다르니까요. 사실 지금 산업을 이제 유행하고 와서, 그냥 저녁에... 지금 현재 시각이 9시 응. 반 정도 레전드 무대를 위해서 눈은 항상 빛나게 똘박똘박하게 할 생각입니다. 일단 이 착장이 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셨는데 이번 저희 세트, 세트 한번 보여주시면 돼좀 장난 아니겠 저기서 춤을 는다고 생각하니까 어써부터 가슴이 웅장해지니다 예. Yeah. 요 그래서 한번 네. 잘 해볼게요. 선아 씨, 포인트 한번 보이세요? 네. 포인트 한 번요? 네. 진짜 좋아, 이렇게 이렇게 잘해, 그 살짝 그전에 살랑살랑하다가 학년이 형이 세게 해주니까 텐션이 오르는 느낌. 그래서 좀는 계속 좋은 것 같아요. 좋아. 그다음에 어차피 또 이렇게 리듬이라서 음. 그전에 한번빵 치고. 음. 좋은 것같아 저희가 제스처를 생각할 때 항상 모든 걸 생각하고 해요. 그래서 나는 지금 그름을 그 파악하는 그쵸 그쵸 제가 2절이잖아 2절을 딱 이제 한번딱한번 잡아 루즈해질 수 있으니까 그치 그치 너무 너무 루즈하니까 이게 서바이벌 <웃음> 3회차에 너무... 너도 3회차잖아 네고래 <웃음> 로트킹 킹덤 네. 저는 푸류 로트킹 킹덤 저희 음악 중심에 왔는데 산업하러 왔는데 세트가 너무 예쁘게 구워져 있어서 많이 많이 기대 중입니다 머리도 똑같습니다 아, 근데, 코비 오늘 뒤통수 보세요. 아, 이거 안 봐도 돼요. 아, 한번 보여줘야랑 아, 네. 네. 에이, 아니야, 그래? 어. 네, 옆에 봐, 네. 옆에. 여기지. 네. 여 네. 머리를 저희가 떤머리가 포인트가 되지 않아요. 근데 팬분들 아, 보고 싶다고 아, 한거 같아서 아, 그냥 이렇게 할수 있어서 아, 좋습니다. 포인트 이별별 별 그리고 노란 자켓 가죽입니다. 저희 중에 가죽 입는 사람 저밖에 없을 거예요. 아무나 입, 입을 수 없는 희귀템 노란색 가죽. 부럽죠? 입고 싶으세요? 지금 컨디션 나쁘지 않아요. Yeah, yeah. 어.. 좀 굉장히 yeah, yeah. 네, 파이팅 넘습니다 열심히 해야죠. Yeah, yeah. 네. 안 깼졌어. 리야 긴장했나봐요. 카메라 어서 그래야겠습니다. 리 고정. 네. 더 바쁘시네요. 저 지금 바쁘거든요? 저 지금 이거 끝난 거 빨리 지금 집에 가야 돼요. 저 지금 빨리 집에 가야 되거든요? 오늘 빨리 사무 하고 지금 시간이, 시간이 지금 없거든요? 시간이 없거든요. 시간이 없거든요. 일단 시간이 없어서 저 지금 빨리 제가 이니어 차고 이니어 차한 번만 알려드릴게요. 여기 빨간색 있죠? 이 빨간색이 오른쪽이고 파란색이 왼쪽이에요. 자 이렇게 하면 이게 이렇게 훌렁훌렁 날아다니니까 여기 있죠? 여기 이렇게 껴줘야 돼 여기 뒤에 스펀지가 있어요 여기 턱 밑에 고정하지 말라 저는 여기 턱이 여기가 좁기 때문에 이 스펀지를 굉장히 두껍게 해놓습니다 보이시죠? 스펀지밖에 있죠? 스펀지가 아니고 뚱이거든요 여기 귀 뒤로 이렇게 밀어주는 거예요 어. 어떻게 찾는지 아세요? 있냐? 이따가 이건 부터안 찍어 나한테 파스 한번 찍어 내려갑니다 여러분 자 갑니다 제가 오랜만에 응중에 왔습니다 머리를 또 예쁘게 묶어봤습니다 지금 저한테 제일 무서운 거는 지금 산업을 하는데 더비가 없다는 게 지금 제일 무서운 거 오! 아버지 제가 또 이제 보이로그를 열심히 찍어봤습니다. 컴백 준비 과정 브이로그 찍어봤는데 다 찍었어, 이제 회사에게 넘기면 기만하 되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검토를 하고 있어요. 이제 뭐더 부족한 부분이 있나 혹시나 더 찍어야 될 부분이 있나 이렇게 더비분들이 되게 궁금해하셨을것 같아요. 어떻게 컴비, 컴백, 컴백? 컴비? 아니 컴백? 준비를 하는지 그래서 찍어봤는데 예쁘게 봐주세요. 오! 더비들한테 궁금한 거 있는데 더비들이 저 노출했다고 아주 난리가 났더라고요. 아 진짜요? 아 근데 심지어 와. 여기 반쪽밖에 안 보였거든요. 근데 이것도 어마어마한 노출입다 그래요? 아전제 아, 더비들이 그렇게 생각보다 이렇게 무속이면 아, 아,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는 더비들이 아, 그반응에 네. 너무 놀래가지고 지금 어. 여기 지금 얌해였거든요. 오늘 얌했어요. 오늘 여 혹시 무릎도 두짝다 보이면은 네. 그냥 더비들이 놀랄 것 같아가지고 무릎도 한짝 끼고. 칼도 지금 아들도 급하게 스타일 생략을 해가지고, 되게 염역이거든요. 응. 어때요? 괜찮아요? 응.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아, 진짜. 여기 바로 쓰자. 와, 벌써. Awesome. 그 무대 세개 했어요, 저희. 저희 이제 끝났어요. 와! 오, 사민 씨, 사민 씨. 네. 어때요? 뭐야? 기분이요. 기분이요? 네. 지금 상쾌하죠, 세수해서 오, 좋습니다. 네. 어때요? 네? 어때요, 지금? 저 지금 굉장히 민낯이에요. 민낯이에요? 네, 아... 몰랐죠? 어 몰랐어요. <웃음> 너무 지금 완벽해서 몰랐어요. 아, 루시 어때요? 네? 일단 저희 음악중심 아 나를 찍어야 되는데 왜나을 찍고 있지? 네 지금 밤이에요 음악중심 사전 녹화를 밤에 하는 건또 처음인데 오늘 녹화도 아주 멋있게 잘 했습니다 이제 슬라이드로 활동을 한 지가 3일! 3일인데 어, 더비 분들께서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보여드릴 날이 많이 있거든요 저희 출라야들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보 형, 사복 패션이에요? 네. 어때요? 사복 패션. 어떤 스타일을 입었어요? 오늘? 힙합. 힙합? 예. Yeah. 오늘은 유뱅도 갔잖아요. 아 맞아요. 저희가 춤을, 어, 춰야 사, 어. 춤을 춰야 돼서, 사복으로 춤을 춰야 돼서. 저희 이제 가보겠습니다. 안녕. 제가 폰이 도장 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제가 이거를 언제 썼냐면요 아마 데뷔 초반 때 지금 이분이 저와 더비 사이를 맡고 있어요. 못 하게. 이거는 내일거 해야 되는지 좀 몰라. 이런 모습. 그네 마이크. 이런 모습. 내가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저이 멤버들마다 좀 이게 특색이 있는데, 저는 무조건 양쪽 바뀌는 파예요. 큐제곱형 무조건 반쪽만 끼거든요.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데 그들만의 루틴이었습니다. 패시너. 아, 저는 웬만하면 양쪽 양쪽 다 끼죠. 뭐 발라드 부를 때는 한쪽인데. 왼쪽 네, 되는그리양쪽아 그래. 진짜? 어? 왜냐면 그 저희가 이제 어, 녹화되는 것과 이렇게 이렇게 <웃음> 여기에서 나오는 소리와 현장에서 어. <웃음> <여기에서 나오는> <웃음> 저희가 서있을 때는 약간 딜레가 아, 살짝 떼나, 있어요 빨리 한쪽만 요 네? 한쪽만 껴요 됐다 아 이거 아픈 거네? 한쪽께 현형 형은 어떻게 요 이리 형? 양쪽께요? 양쪽께요 유신는 이웨어 한쪽만 껴요 양쪽만 껴요 저 양쪽 껴요 래? 근데 오른쪽은 살짝 빼요 형혀빠져나오 살짝 빼는 사람은 처음 만네요 어, 왜 살짝 안 빼시죠? 안 <웃음> 맞아요 <웃음> 맞아요 아 진짜? 아, 네다 교정이 안 돼요 저 수리 맡겼는데도 안 돼요 교정에. 그래서... 아, 이거 아, 얼마 전까지 한번 제가 인웨어 이거 한번 갔다 왔어요 아, 네. <웃음> 어제 손가락이 들어가진 않네요 어, 원래 들어가? 야네 손가락 들어가기는 쉽지가 않아요 원래 아니 원래 모든, 들어가잖아 모든 사람 귀에 네 손가락 어, 들어가는데아 귀신지 섰다 그러 귀빵푸죠 그러면 그 정도는 <웃음> 형은 네. 네. 이리 한쪽만 양쪽 나한요 한쪽. 아, 나도 목소리 들으려고, 웅한 소리 웅한 소리? 근데 나는 양쪽 다 끼면 뭔가 차단된 느낌이 더 싫어 아, 나 지금 목이 물을까? 응나 아, 이렇게 원래 아, 오, 오, 물을 치셨라 써인지 형해 읽어줘 안 어, 목이요스이 <목소리> <목소리> 여몸 푸는 장식이 있어 첫방 첫방 첫방의 막방 첫방 첫방의 막방이니 첫주의 막방? 첫방의 막방? 첫방중의 막방 첫주의 막방 첫주의 막방 몰라 보여줘 진짜 필것 같아. 아니, 네. 잘한다. 네. 네. 그러니까. 이니야 한쪽 파에요, 양쪽 파에요. 저 원래 한쪽 파였다가 양파였요 왜요? 왜요? 인기가요 끝! 인기가요 끝! 예쁜 세트 감사합니다. 인기 잘했어요. 오늘 정말 인기가로서 신경을 너무.. 많이 써주셔가지고 해가면서 정말 힘이 네, 넘쳤습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물론 더비는 여전히그렇습니다 <놀람이> 오늘 세트에 감동먹어서제 네, 제스처를 세트 맞게 바꿔놨으니까 꼭 그거 주의하면서 봐주세요. 바이 바이 네 오늘 이렇게 인가 첫방을 끝내봤는데요 아, 세트도 너무 멋있고 로스와이들도 있어갖고 제가 한번 조심스럽게 앉봤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신기, 신기해서 확장 놀라장면도 있으니까 잘 찾아보세요 여러분 지금 새벽 3시인데 저희가 인기가 산업을 마쳤습니다 오! 우선 오. 진짜 정말 세트도 너무너무 거대하고 너무 예쁘고 점프로까지 네, 있어서 더비 분들이 저희 더보이즈 멤버들의 얼굴을 네. 또한명한 명씩 잘 보실 수 있을 거니까 예쁘게 봐주세요. 어? 좋았어요. 주현이 형 아이디어였는데 좋았습니다. 그 엠카에서 그 와인잔 짠하는 거를 이어 주현이 형이 또 아이디어를 제시했는데 너무 좋았고 저희는 이만 퇴근해 보겠습니다 너무 즐거운 한주였고요아 근데 오늘 좀 아쉬웠어 컨디션이 힘이 넘치지 않아서 아쉬웠던 녹화였지만 그래도 재밌게 열심히 했습니다 다음 주는 더 힘내서 첫 주보다 더 멋있는 더 에너지 넘치는 어, 한 주를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요 여러분들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와! 번스 체스가 됐습니다. Yeah! Yeah! 네, 이번 활동으로 첫 번째 이렇게 뭐 일인데, 아 너무 좋습니다. 아우. 맞아요. 정말 이렇게 국비 분들 덕분에 저희가. 좋은 향도 받고 에너지도 받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진짜. 맞아요. Yeah. 진짜 감사합니다. 더비가 만들어 주신 겁니다. Yeah. 네. 이상 pleinché... 또필미로 힘입어서 이번 주 활동 또잘 마무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서비장, 최고. Thank you. 감사합니다. 준비했습니다. 영훈이 형. We are the champion, the b e champion, t e b e champion. e e r o n e are o e o n o e a o n We are e a o n e 또 1등을 하게 되었는데 정말 더비 분들에게 너무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정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더비 분들. 네영원이가쇼챔에 어, 없었는데 너무 아쉬워하지 말고 다음에 다 완전체로 쇼챔팬에서 또이의할수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아쉽게도 영원이가세줄 때문에 참여 못했지만 마음 만큼은 같이 있어요. 네, 고마워요. 쇼 챔피언, 우리가 챔피언이다. 보셨습니까, 여러분? 영훈이 형 없어서 좀 많이 아쉬웠는데 그래도 이제 쇼 챔피언에서 챔피언을 했습니다, 저희가. 너무 덕분이에요. 감사합니다. 다음 번에는 영훈이 형, 이 씨, 완전체 멤버로 다 같이 수상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또 봐요. 감사합니다.